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예고한 대로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혈액형 상성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형, O형 그리고 B형, O형 간의 상성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이죠. 왠지 궁합하면 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성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혈액형 구라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청춘남녀의 이성교제라는 밥상에 딱 어울리는 반찬이죠. 남과 여의 첫 만남, 그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꺼내는 가벼운 이야기는. 에 1중팔구 혈액형이 끼어있기에 마련입니다. 아, 요즘은 MBTI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야기는 대개 어떤 혈액형끼리 잘 맞더라. 하는 식의 출처불명의 상성이론이 많습니다. 카더라 속설이죠. 저는 4가지 혈액형을 각각 내향성 외향성으로 분리해 모두 8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때 매우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실 이얘긴 이전에 한 거죠. 다수파니 소수파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혈액형 공합 또는 혈액형 상성이라는 테마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썩잘 들어맞곤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는게 좋으냐. 정반대인 사람끼리 사귀는게 좋으냐. 이런 얘기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적어도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정반대인 사람끼리 끌리는게 맞는 것 같아요. 단 성격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외모 환경 태도 가치관 뭐 이런거 말고요. 그냥 성격만으로 봤을 때는 이성간에는 성격이 비슷한 사람보다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화학작용 같은게 일어난다. 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까 내양 내향성 외향성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성 간에는 이렇게 내향성과 외향성이 서로 끌리는 거라고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형, O형의 상성입니다. 보통 A형과 O형이 잘 맞는다고 하죠. 궁합 좋다고 소문난 커플입니다. 속설이 그렇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요? 대체로 그런 편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제구라이로는 이걸 좀더 정밀하게 봅니다. 남과 여 뿐만 아니라 내향성 외향성도 고려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네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네가지 경우 중에서요. 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O형 여자. 아주 잘 맞는 커플입니다. 입니다. 거의 최상의 궁합이죠. 외향적 O 형 남자, 내향적 A 형 여자. 이 커플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느낌도 들고 안정감이 드는 커플이에요. 내향적 O 형 남자, 외향적 A 형 여자. 자, 이 커플은요, 그렇게 잘 맞는다고는 할수 없어요. 외향적 A 형 남자, 내향적 오형 여자 이 커플은 안 맞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O형 여자 자, 이 커플은요 아주 잘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이전 영상 중에서 혈액형 다수파에 대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액형의 비밀 네 번째 AB형 편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구라이론의 핵심이죠.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형 중에서 O형하고 잘 맞는 타입은 내향성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향적 A형이 O형하고 잘 맞고 외향적 A형은 잘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연인관계든 친구관계든 다 적용됩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형과 친해지려면 일단 오형이 상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오형과 no. 친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것만 되면 그다음부턴 거의 일사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형은 일단 상대가 우리 편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정말 잘해주거든요. 아낌없이 퍼준다는 얘기죠. 애정은 기본이고 돈이랑 시간까지 별로 안 아낍니다. 진짜 내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양적 애용이 오형한테 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세심한 배려 바로 이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오형 여자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오형 여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오형 여자는 외향적이라고 그랬죠 외향적 오형 여자 애교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시작되면 A형 남자는 오형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내향적인 A형 남자는 마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오형 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이제 A형 남자의 세심한 배려는 더욱 강도가 높아지겠죠. 이게 이 사람 마음 표현하는 방식이니까요. 대놓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거잘 못하겠지만 기념일 확실히 챙기고 어디 출장 갔다 오면 선물 잊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이 커플에서 O형 쪽이 여자라는 거예요. 대체로 O형은 그렇게까지 세심한 편은 아닙니다. 좀 덜렁대는 편이죠. 하지만 여자라면 남자 O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A형 남자가 표현하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오해 없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맞는 혈액형 궁합중 하나라는 거죠. 자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외향적 O 형 남자 내향적 A형 여자 커플입니다. 이 커플도 잘 맞. 맞아요. 대체로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남녀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남자, 여자의 상이라는 겁니다. 씩씩한 남자, 조신한 여자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 조선 시대라면 이 커플 궁합이 최고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 뭐 이것도 옛날 얘기고요. 어쨌든 요즘 시대의 최고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무척 잘 맞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는 남자대로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오고 여자는 여자대로 내조를 열심히 해서 애들 잘 키우고 이런 전통적인 느낌의 커플이란 얘기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도 A형의 세심한 배려에 O형이 내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남녀가 바뀌었을 뿐 이렇게 진행되는 게정석이란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O형과 사귀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O형이 내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관계가 진전되지만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 커플이 너무나 잘 맞는 궁합이라서 아마도 그래서 O형, A형의 궁합이 좋다는 속설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 나는 A형인데 오형 별로던데? 어, 나는 오형인데 A형하고는 안 맞던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A형이 내향성이 아니라 외향성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외향적 A형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소심 A형이 아니라 괴팍 a 형이라 그랬죠? 괴짜들이 많습니다. 이 외향적 A형이 O형과 안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취향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세심한 배려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향적 A형과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세심한 배려 이게 없으면 A형은 O형하고 친해지기 어려워요. 한마디로 O형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올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O형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O형 쪽에서 적극적인 되면서 뭔가 진행이 돼도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겉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외향적 A형이 O형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내향적 O형 남자, 외향적 A형 여자. 여자 기가 세서 남자가 꽉 잡혀 사는 형국입니다. 남자는 순둥이, 여자는 까칠. 대략 이런 분위기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별로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여자는 이 남자로는 만족 못한다.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커플은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면 위태위태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외향적 A형 남자, 내향적 O형 여자. 자이 커플은 요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앞에 커플도 별로 안 맞았지만 그나마 공처가로 버티고 사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커플은 아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너무 쓸쓸해요. 옛날 같았으면 참고 살 수도 있지만 현재 21세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예, 그런 남자와 사귀려고 하지는 않겠죠 남자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 뭐 혹시 그래서 처음에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좀 부담되기는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B형, O형의 상성입니다 B형, O형도 꽤잘 맞는 커플이라고 하죠 속설에 의하면 A형, O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간 이상 으로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커플입니다. 역시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제 순위는요. 내향적 오형 남자, 외향적 비형 여자. 이 커플이 1위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밝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커플이에요. 잘 맞습니다. 외향적 비형 남자, 내향적 오형 여자 이 커플도 괜찮습니다. 좀 다툴 수도 있지만 재미있고 유쾌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관계에요. 내향적 B형 남자 외향적 O형 여자 이 커플은 잘 맞는다고는 할수 없어요. 여자의 기세에 남자가 눌러있죠. 또 하나의 공처가 커플이고요 외향적 O형 남자 내향적 B형 여자 이 커플은 안 맞습니다. 이상형이나 취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역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향적 O형 남자 외향적 b B형 여자. 자, 좀 전에 O형과 친해지는 A형은 내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세심한 배려 때문에요. 그렇죠. 소심 A형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 A형, 괴팍 A형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세심한 배려가 별로 없어서 O형하고 친해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형의 경우는 반대예요. 내향성이 아니라 외향성이 O형과 친해지는 거죠. 이 B형이 바로 제멋대로 B형이죠. 일반적인 B형의 이미지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도 역시 이전 영상에서 했던 거지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내향적 A형은 소심 A형이죠.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형은 그들을 우리 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외향적 B형은 제멋대로 B형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O형은 경계심을 푼다는 거죠.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형이랑 친해지는 B형은 외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역시 연인관계든친구 관계는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우리 편이 되면 O형이 자기 사람으로 품고 애정을 주면서 관계가 급진전되는 거죠. 이때 진행속도는 A형, O형보다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금방 친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은 거리두기 즉 A형 기질이 없거든요. 친하면 친하고 안 친하면 안 친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일단 친해진다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남자가 내향적 오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외향적 오형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외향적 오형은 승부욕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돈이나 명예 뭐 이런 현실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내향적 오형은 친밀감, 동지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커다란 업적을 이루려는 야망보다는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걸또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현 현실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반대적인 면도 많습니다. 낭만적인 기질 같은 거죠. 예전에 오형이 의외로 시인 기질이 있다고 랬잖아요 바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요 B형이 편한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B형은 속내를 다 드러내는 편이어서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가끔씩 엉뚱한 발상을 잘해서 뭐 심심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참속 편한 상대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그렇죠 외향적 비형 여자는 무슨 짓을 해도 내향적 O형 남자가 보기에 그저 귀엽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얘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재미있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외향적 B형이 제멋대로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쨌든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멋대로는 또 아니에요. 남자 입장을 헤아리는 면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솔직한 편이어서 내향적인 O형 남자가 결정장애로 우유부단을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여자 쪽에서 먼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 내성적인 남자라도 고백할 용기가 생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둘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B형 여자 입장에서 O형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고 느끼면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같은 걸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근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다음 외향적 비형 남자, 내향적오형 여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잘 맞는 편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커플과 비슷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바뀌는 거죠. 사실 여기 등장하는 외향적 비형 남자는 그 유명한 비형 남자의 전형이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 생각대로 할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이나 속박 이런 걸 매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악명이 높은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곧 바람 피우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형 남자가 바람둥이라는 건 사실 구속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생겨난 카더라 속설일 뿐이죠. 일종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자기가 진짜 마음을 준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만 잔소리가 심하거나 지켜야 할게 너무 많거나 이러면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성향이 좀 덜한 사람들이 바로 내향적 우영 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독점욕 같은 게 있습니다. 남친이 자기 몰래 소개팅 같은 거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알게 된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내면 끝냈지. 다만 그렇게 분명히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별로 태클을 걸지 않는 편이라는 거죠. 단소리도 별로 안 하는 편이고 상대가 실수를 하더라도 웬만한 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란 겁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렇다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물론 남자 쪽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직진 스타일로 고백했겠죠? 사실 이렇게 대놓고 자기 마음속을 보여주며 들어가지 않으면 내향적 오형 여자의 경계심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사실 이 오형 여자는 아까 외향적 A형 남자와 내향적 오형 여자의 관계에서 여자가 너무 쓸쓸하다고 한 바로 그 오형 여자요 예 기억하시죠? 똑같이 남자가 외향적이라도 B형이면 그냥 돌진해 버리는데 A형이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그 A형은 세심한 비로도 별로 없었죠. 외향적 A형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대시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형 여자가 쓸쓸해진 겁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데이트가 계속되면 어이 사람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향적 O형 여자에게는 외향적 A형 남자보다는 오히려 외향적 B형 남자가 더잘 맞는다는 거죠. 외향적 B형 남자는 어쨌든 재미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내향적 O형 여자는 낭만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 즐겁고 유쾌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플이에요. 물론 가끔씩 크게 다툴 때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만 잘 넘기면 대체로 잘 맞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b 이형, 오형 관계도 역시 잘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B형이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일 경우죠. 내향적인 B형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멋대로 B형이 아니라 예, 혼놀 B형이라고 했죠. 혼자 놀기 B형이라는 거예요. 얼핏 제멋대로보다는 혼자 놀기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O형과의 관계에서는 치명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자기 속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고 그래서 O형이 경기를 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향적 B형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노출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만치 떨어져서 혼자 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혼놀. 그럼 O형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형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쟤 뭐야? 이런다는 거죠. <웃음> 자, 내향적 B형 남자, 외향적 O형 여자. 왠지 남자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혼자 놀고 있는 거죠. 아까 O형, A형, 공처가 커플보다 여자 쪽이 더 드셀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무 유능하다면 여자한테 개무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유능하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개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로 친하지는 않아요. 일단 남자 쪽에서 애정표현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오형 여자는 내향적 A형 남자와는 거의 최고의 커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애교 내공을 갖고 있는 오형 여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드센 여자가 되어버렸을까요? 똑같은 내향성 남자라도 a형 남자는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형 여자가 감동을 하고 마음을 열고 뭐 이랬는데 하지만 내향적 b형 남자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o형 여자가 터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교 많던 사람이 예... <웃음> 마지막으로 외향적 o형 남자 내향적 b형 여자 이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아요 일단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흥미가 없고요 남자도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로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 만난 거죠. 대화가 겉돌기 쉽고 설사 좀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서로를 예,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는 여자가 비현실적인 공상에만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여자는 남자가 너무 일차원적이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A형 A병, AB형, B형 A병의 상성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